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바 기름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그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구어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락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름 부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 팀으로 같이 도와주고 내가 또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 잘라서 깎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목수라면 내가 목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장이 좋아야 돼요. 연장, 연장이 좋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내가 없으면 심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 0자에 무딘 철연장에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수확의 때가 되었어요 지금은 기계로 수확을 다 하는데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벼 이삭을 다 벼를 밑둥을 다 자르고 그리고 나달들을 바로 풀에다가 바로바로 담아서 서한 자루씩 남겨두고 또그교 껍데기 줄기 줄기는 줄기또 한쪽으로 쌓는 거. 고 자동으로 축축축축 진행됩니다 옛날에는 낫으로 농사를 했는데 이 낫을 추수하기 전에 숫돌에다가 얼마나 예리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잘 갈아쳐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손이 빌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낫을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1년 봉사하고 그만두고 1년 봉사하고 그만두고 지치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청년부를 양육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그 모든 섬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실증이 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더하고 싶고 더하고 싶고 더하고 싶고 기도하면 더하고 싶고 더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하고 싶고 전도도 하면 할수록 더하고 싶고요 봉사도 하면 할수록 더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자기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놀고 싶고 TV 앞에만 가고 싶고 바람 쐬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래서 누누이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도 사도들이 성령받고 난 다음에 이야 성령받으니까 새로운 영적 두구가 만들어지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홉 가지 은사가 임하는구나 방언 애언 통역 영분별 신음 병보침 감자줄기 잡아당기면 큰거 자고 새끼 막달려오듯이 여러분, 내게 딸려오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실수록 하세요. 그러면 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할렐루야. 물고 들어와. 자꾸만 물고 들어와. 자꾸. 내게 힘이 되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도구가 약하거나 이빨 빠지거나 도구가 없으면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사가 자기가 무기가 없다 정없이 전쟁에 나가요 여러 우리나라가 휴전선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을 많이 줄였어 그 초소를 많이 줄이고 문, 문 대통령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정신이 나갔어 김정은이가 맘만 먹으면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스텔스 폭격기가 F-35 스텔스 폭격기가 13대가 왔어요 이번에 완전히 한국 것이 됐어요 레이더에 잡히잖아 이게 한 대가 뜨면요 반경 1 5 0 0 k 로를다가버할수있한 대가. 북한 우리나라하고 해서 1 0 0 0 k 로 넘어요?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 0 0 k 로좀 넘는데 평양, 중강진, 함흥 1 0 0 0 k 로도안 돼요. 다 해서. 근데그 스텔스 폭격기가 F-35가 13대가 왔어요. 올해는 14대가 또들어와 계속해서 계속 들어와요 1,2년 안에 40대가 운영해요 40대 예. 이 F-35 스텔스 폭격기가 보통 폭탄을 실은 9톤 정도 실면 9톤 1톤이 1000kg이니까 큰 평양에 숙대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F-35기가 있으니까 미군부대에도 있죠 미군 무대가몇 군데 있잖 우리나라에. 거기도 있죠. 가까운 일본인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보병이 휴전선을 좀 오픈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공중에서 다정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육군으로만 싸우지 않는다, 지금은. 다 연결, 컴퓨터 보듯이. 그래서, 북한에서. F-35가 열세대가 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이 F-35의 성능을 자랑을 해요 그 비행기는 폭도들이 비행기는 우리를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게 가지 우리나라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무들 이러면서 우리나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방국도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은 소년 목동일 때심부름만 했어요 심부름 온갖 잡시름을 다 했어요 막내가 제일 할 일이 없는 게 가서 양치기야 양치기 그런데 이 양치기가 그냥 양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을 쭉만 해서요 비파와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고 기름 부어지니까 그냥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주의 신이 함께하니까 사자가 오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자의 야가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곰이 오면 곰이 양을 채 가면 곰이 발톱에서 새끼양을 꺼내오는 거예요 한판 붙는 거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성령 받으면 같이 하다 성령 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다윗의 인생은 대단히 모험적인 인생이었어요 모험적인 목돈일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부터 성령의 임재와 기름음으로 시작했어요 양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걸핏하면 늑대와 싸우고 공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맹수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지키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자체는 시험 들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속싸고 막 그렇게 하지만 목자인 제가 목자장이신 주님 앞에서 애가 탈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암흑의 성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암흑의 성도 질병이 있습니다 암흑의 성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흑의 성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 오다가 안 보입니다 주일날 보면 내가 다 눈으로 레다눈처럼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설교가 흐름이 끊기도 하고 헛소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이오스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하니까 도대체 겁이 없어요 적과하고 싸울 때도 그냥 적진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서 어떨 때는 적에게 포위되기도 하고 때로는 블리이셋 사람 왕 앞에서 거품을 내면서 미친 체한 거예요 사우랑 자기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아들람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리이도왕 앞에 가서 침을 짤짤하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다윗 맞냐? 이놈이 다윗이 맞아? 아니 다윗이 이렇게 돌았다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가 있냐 우리를 괴롭히던다윗이 아니었더냐 머리도 막 빙빙빙빙 돌아가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위기 때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영감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우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찬양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요 사우랑 이들은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비법 숨을 탈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가까이만 가도 하나님이심이 충만하니까 임재가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을 하듯이 사역도 성장을 합니다 사역도 성장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의 내용도 성숙하고 성장을 합니다 내가 그 신앙의 질도 성숙하고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중요한 사명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야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원망과 불평할지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자. 가짜에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야 가족 구들도 들어오고 내가 교사가 들어가고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목회자가 들어가고 가정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성도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야 그 교회가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름만 주 임재 교회만 해놓고 임재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네? 나는 어떤 교회 봤는데 교회 이름이 용광로 교회야. 들으면 얼마나 쇼킹해요. 우와! 저기는 용광로 교회인가 보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목회자가 하나도 기도 안 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으로 다니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머리끄리 잡고 싸우고, 피 터지게 욕하고 싸고그 교회 이름은 용광로 교회였던, 교회였던 것이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건 처에또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지 주림의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고 찾고 찾다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갔어요 거기 교회 가서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맨날 처리하는데 주님의 교회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주림의 교회야 그래서 문도 잠가 놓고 아 이거 주님의 교회가 아니네 목사도 틀리네 그래서 다시 찍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서 성령의 용광로 교회라고 해서 성령님이 용광로 같이 임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이름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이름이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임하시도록 잔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성소를 항상 그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소지와 번질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큰술를 기도하면 성질 나빠진다고 기도하지 말래요 어떤 교회가 성질 여러분 큰술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성질 나쁘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목회자가 예. 주여 기도하는 집에 가자야 이놈아 어떻게 그래요 제큰소리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력이 생기고 군능이 한다 할렐루야. 불 부르짖을 때 영권이 생겨. 영권. 할렐루야. 저는 지금이야 이제 못 가지만 영하 10도, 15도, 20도까지 내려오고 정말 춥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릴이 생겨 뭔가를 하고 싶어 제일 추운 날 어디 삼각산 꼭대기 안반 위로 올라가지고 바위 위로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럴 때 가서 눈비 맞으면서 기도하던 것이 소년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니까 우리 형님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형님 오늘 자네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우리 형님들도 많이 움직여요. 근처에 우리 형님 멸류한 교회 목사님 있는데, 갑시다. 내가 자리 드릴게 갑시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우리, 시원한 고밥 한걸 먹고, 24시간 하는데 가서, 밤새도록 형제가 가서, 둘, 셋, 넷, 다섯 형제가 가서 막 하면 얼마나 좋소. 그래서 우리 여기 김용곤 목사님하고 의기 투합하는 게 정말 많다. 머리도 비슷하지만, 피는 틀려 목사님 피는 좀 좋아요 나는 개피야 그러니까 식구들이 비새물이야 명절날 삼기도 추석 삼기도 설날 삼기도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기 전에는 자 여기 가서 했는데 장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생활 했으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르짖어 강력한 큰술을 기도하면 효력이 있다 간첩이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 효력이 있다 성경에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목이 삐뚤어질까봐 부르짖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야야야 부르짖지마 목 삐뚤어져 개장선목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 가야 돼. 목이 그 하,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목이 삐뚤어지고, 목이 개장선 목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 전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여자분들이 다 이런 소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여자분들이 할렐루야, 있습니까? 구원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이게 아니고. 아따 참 예수 믿어야 구원된단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여자가 어따 징그럽네 징그럽어 아,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이랬다니까요 지금 우리 타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왜 그래 왜, 왜. 지금부터 개장사 목소리로 개장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또 해야 돼 똑같이 할렐루야 a 래 l e 래래야이 h 장사야그야 l u j a h h a l 야 e l u j a 그 Hallelujah! h a 나 l e l u j a h h a l 확 e l u j a h Hallelujah! 별 a l l e l 요 j a h h a l l e 요제는 앞에서 이동집사 이거 안하네 근데 이동집사가 이러면서 성심을 줬으면 좋겠어 가발 벗겼지게 이게 그냥 여기까지 뒤에 오면서 그냥 황비용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황비용황비용자 여러분 이제 뒤에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찬양을 백 번을 부르고 천 번을 부르고 만 번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한 번만 제대로 불러도 하나님의 그룩한 임자와 기름 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10대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름 봄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임금에도 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냥 항복하든지 제휴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친구가 되든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다윗 이스라엘 다윗 왕하고 친구가 돼야지 아, 한번 선물을 잔뜩 가지고 소문 들었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 다윗의 흐름이 솔로몬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끄시고 더 강력하게 붙으시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10대 때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대는 더 강력하게 붙잡혀야 돼요 30대는 더 뜨겁게 붙잡혀야 되고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는 인생의 반백년을 살았으니까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주님께 매일매일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삶의 능력을 풀어갈 수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계 곳곳으로 주님이 나를 보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병자들을 만나서 섬기고, 불을 던지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뒤로 나잡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세계를 풀을 만한 인격이 안 돼요, 제가. 혈기도 그대로 살아있고, 숨어서, 혈기가 내 안에 숨어있는데, 이게 정나라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큰 찔을 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10편 18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도 눈에서도 불이 나오고 코에서도 불이 나오고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 제가 저 영안 열어질때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탁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 Exam... 내가 입에서 불이 확나오니까 나를 확꽈배기처럼 채찍으로 불채찍으로 감은 것처럼 불이 확 와서 내가 우주를 바깥으로 던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아그 화면에 보고 아 놀랐는데 전혀 내가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몸에서 예수님이 확 나오시면서 불을 받아라. 주님의 입에서 불이 막확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이에서예수님 나오고 예수님 속에서 성령님이 나오시면서 불을 받아라 아니가 그리고 세분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한꺼번에 불을 시니까이 불이 막 눈에 코에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불들이 나는 안 보이고 불만 진진 감고 이쪽으로 내치고 저쪽으로 채쪽으로 감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올려 치고 내리 치고 옆으로 치고 그래서 그런 불을 받았는데 이 불을 유지하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주님 이름을 부르는 습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속 이끄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기치 않는 어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하면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어떤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무섭게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면 무섭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부러지든지 장애를 입어요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 원망하다가 남을 탓하다가 남을 요구 하다가 죄를 틈하니 하다가 틈하니 하느냐는 조주를 받는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설교 내가 너무 피해서못 나오면 전사님들이 전화하지만 그래도 못 나오면 아, 목사님, 이준사, 전사, 최준사, 존사들다 어디 가버렸는데요? 못 가는, 못 오는데? 그럼 내가, 내가 나와, 내가, 내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전사가 못 나온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나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됐다니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알렐야 주님 나라에 가면 다내 것이야. 내가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않는데 내가 봉사를 하지 않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여러분 기절을 합니다. 달마다 그런 생각으로 봉사하고 혼신하고 그러세요. 내 것을 내가 만들어야지 뭐. 잘하리도다. 여러분, 성경만, 마태복음2 5장만 읽지 마시고, 결과를 좀 보세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열심히 해서 열 달란트가 됐어요. 그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똑같이 충성했는데, 적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적은 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등안이 할수 있는 일, 내가 쉽게 할수 있는 일, 내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일,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다 네. 내가 다할수 있다고 하세요. 할수 있다고. 할렐루야? 열 달란트가 되니까, 열 달란트가 되니까, 그건 너거야두 달란트, 네달란트는너꺼 한 달란트 받은 거 내놔! 야, 열 달란트. 많이 충성한 사람이죠. 많이. 주님의 일은요, 많이 충성한 사람의 몫이에요. 주님의 일은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의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축복도 더 많이 받고요. 네? 많이 인마님을 감사하고, 인마님을 찬양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섬기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은 많이 하는 사람이 전국은 많이 하는 사람이 내 거야 믿습니까?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니까 하면 할수록 장땡이야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도 하나님 임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칼질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오날 갑자기 마실 수도 있고요 쓰레기 막 죽고 막바닥청소도 갑자기 주님이 확 마셨는데 오늘 찬양하는데도 주님이 강력하게 마셨는데 청소를 하는데도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사모님도 나중에 왔지만 사모님도 그렇게 했어요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충성, 봉사, 청소 뭐. 교회 청소, 잔양대, 가운 니고다 치고 던지고다하는데 항상 끝까지밤 12시에서 차못 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우리 형님하고 나야 네. 자주 못하면 어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상이더라니까요 상 할렐루야 딱 봐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지저분하다 인명도 하기가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다한 거야 내가. 우리가 서로 하는 거야 교회의 부흥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절대 안해요 방관자야 구경꾼이야 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의 잠입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네.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네.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기도와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안과, 기만과, 영등포 김안과 유명한 교수가, 목사님, 힘있게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철라기도 하지 마세요. 계단 오락내리가 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쉬세요. 그래야 눈이 좋아집니다. 안 그러면 눈 큰일 납니다. 비행기도 타지 마세요. 나는 지금 거꾸로 고 있어요. 철라기도 하지, 설교하지. 리부르자다 쫙! 눈이 이만큼 나왔다 쏙 들어가고, 나왔다 쏙 들어가고. 그런데도 오른쪽 시력이 안경끼고 1 0이래 안경끼고 0 9래 왼쪽은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1.2 1.0 이렇게 돼요 막막에 떨어졌는데 지금 보이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족에서 제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러고요 올 한해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름부음으로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밑에 깔려 있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맡겨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맡겨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이 없으면 이빨이 없으면 잇 몸을 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내가 다할수 있어. 내가 내가, 내가 다할수 있어요. 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어요다 나는 다할수 있어요. 교만한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설교 다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 1부 예배 지휘, 2부 예배 지휘, 끝나고 주일학교 5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중부등부 예배 설교. 끝나고 청년부 예배 설교. 끝나고 주일 저녁 먹고, 주일 저녁 찬양대인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도 하고, 끝나고 나서 찬양 예배, 다음 주에 찬양 예배, 그, 찬양 그, 연습할 거딱 해가지고, 내가 다 있어요. 혼자서, 혼자서. 몇백 명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고, 안 된다가 없고, 피곤한 게 없고, 신혼 때는 우리 사모님은 혼자 독수공방 했어요 하다 하다가 내가 안오니까 사모님이 내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가면 월요일날 새벽에 오거든 월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토요일날 이제 주일날 동두천으로 오고 이랬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멘도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한테 전화번호 주는지 몰라요 오늘도 누가 전화번호 줬어 야구르트 아줌마가 아저씨 사장님 어디 사세요 그 알아서 무엇이게요 아니 야구르트 아줌마 윌이 먹고 싶어서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윌 있어요 해가지고 하나를 사도 되는데 내가 열 개를 샀어. 그러면서, 천 원을 더 드렸어. 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어디 사세요? 네, 저쪽에 주택이 사는데요. 저가 지역이 청라 지역인데, 저 주택은 내 구역이 아니에요. 사장님 같은 분이 내 구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거 팔아먹으려고. 배가 너무 고파서, 붕어빵 하는 그, 붕어빵 그거 굽는 거. 붕어빵 아주머니가 꼭 목사님 같아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모자를 벗었어요. 모자 벗으니까, 어? 머리는 훌련을 까지셨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난 나가면요, 오방떡 아줌마, 금붕어빵, 붕어빵 아줌마, 야구르트 아줌마, 별이별 아줌마가 나를 따라다녀 사모님. 그러니까 나 나갈 때마다 감시 잘 해야 돼또 할머니 박스 주는 할머니 그럼 내가 할머니 이걸로 뭐 사드세요 그러면 아이고 젊은 양반 어디 사러? 이런다니까 사모님 안 무서워? 거 봤나? 이제 객적인 소리,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기름붕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어서, 한 해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내 시타기를 올해는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 부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